안녕하십니까 김스 IT입니다. 모스 2016 엑셀 익스프로트 모스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엑셀 수식 옵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아래 한글이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래밍에는 기본 설정을 위한 전체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엑셀 또한 뭐 수식 계산을 한다든지 메뉴창에 특정 메뉴를 오픈시킨다든지 자, 기타 등등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옵션 설정하는 내용이 모스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옵션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엑셀 수식 옵션의 출제 포인트는 자, 앞에 적혀있는 것과 같이 엑셀 옵션 중 수식 계산, 수동으로 통합 문서를 계산 그리고 다른 계산된 열 수식에 관련돼서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엑셀 수식 옵션에 관련된 문제의 키워드로, 키워드로는 통합문서 계산이라든지 오류 검사 규칙이라든지 자, 이러한 키워드가 문제 속에 언급이 되면 옵션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에 통합문서가 자동으로 계산될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셀에 특정 셀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표시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오류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표시 색상을 파란색이든 노란색상이든 우리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한 설정을 어디서 한다고요 엑셀 수식 옵션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옵션은 어디에 있나요? 자 우리 상단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 자 밑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엑셀 옵션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왼쪽에는 범주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각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왼쪽 범주에 일반에 관련된 내용들 수식에 관련된 옵션 부분 데이터 관련된 부분 언어 교정 저장시킬 때 언어 접근성 고급 그리고 메뉴 추가하는 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설정하는 거, 추가 기능 보안 센터 등 다양한 엑셀의 전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엑셀을 자 일부 사용해 본 사용자들은 엑셀 옵션부터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사용하게 사용하 되겠죠. 자 그렇다면 모스에서 출제되고 있는 엑셀 옵션에 관련된 문제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최대 반복 횟수가 20이 되도록 반복 계산을 사용하고 자 반복 계산을 사용하는데 반복 횟수가 20이래요. 자 그리고 수식 오류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라? 노란색상으로 표시해라. 특정 셀이 오류가 있으면 그 셀을 참조하고 있는 다른 수식들은 오류가 나타나겠죠. 그 오류가 발견됐을 때 자, 눈에 띌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하라고 설정하십시오 라고 되어있어요 자 그럼 예제 1번을 풀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일에 옵션에 들어갑니다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왼쪽에 여러가지 카테고리 있죠 범주들이 있고요그 중에 우리는 수식에 관련된 옵션이기 때문에 수식 범주를 클릭해 줍니다 자 수식을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내용들 보세요 계산 옵션에 관련된 영역이 있고 수식 작업, 오류 검사, 오류 검사 규칙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제 1번에서 최대 반복 횟수가 20이라고 했어요. 다시 엑셀 옵션에 보시면 계산 옵션에서 반복 계산 사용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대 반복 횟수가 지금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100을 20으로 바꿔라. 자, 그런 문제가 되겠고 또한 수식 오류가 발견되면 노란색으로 표시하십시오. 오류가 발생했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해라. 자, 그럼 수식에 관련된 내용의 오류 검사 영역이 있죠. 오류 검사에서 오류 표시 색이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확인됐습니까? 자, 이 오류 표시 색을 드랍박스를 클릭해서 자 노란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우리 색상 팔레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정확한 색상의 이름이 나오죠 노랑 그 밑에 보시면 연한 노랑 그 밑에 보시면 상하색 노란색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노랑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까지가 예제 1번의 풀이 과정입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엑셀 옵션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시고 문제를 풀게 되시면 쉽게 문제를 풀실 수가 있게 되겠죠. 예제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가 변경될 때, 데이터가 변경이 될때 수식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해라. 데이터가, 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변경이 될때 그 셀을 참조, 참조하고 있는 다른 셀들이 값이 변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해라. 자동의 반대는 뭐예요?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수동으로 바꿔라. 그 말이 되겠고 통합 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수식을 다시 계산되게 설정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 2번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두 가지네요.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합 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수식들은 다시 계산되게 해라. 두 가지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엑셀 옵션을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파일 탭에 옵션에 들어가서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수식을 클릭합니다. 자, 수식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수동으로 바꿔라. 자, 계산 옵션에 보시면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자동으로 자 계산되어 있는 것을 뭘로 해라? 수동으로 바꿔줘라. 자, 수동을 바꿔주게 되면 그 밑에 통합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하라고 해서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이에요. 특정 셀의 데이터가 변경이 될때그 셀을 참조하고 있는 수식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동으로 설정을 했고요. 수동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통합 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옵션을 바꾸게 된 겁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번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3번은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대해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대해 오류를 표시하는 규칙을 설정하십시오. 오류를 표시해라.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대해 오류를 표시하는 규칙을 설정하십시오. 규칙. 자 규칙 어디에 있었나요? 자, 다시 파일 탭에 옵션에 수식 범주를 클릭하시게 되면, 기타 오류 검사 규칙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 체크박스에 체크되어 있는 거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건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셀에 대해 오류를 표시한, 표시하는 규칙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다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시키, 오버시키시게 되면, 자, 설명이 나오죠? 자, 제가 두 번째 거에다가 마우스를 오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자, 설명글을 보시게 되면 한 표에서 다른 계산된 열 수식이 사용된 셀을 표시해라. 그 밑에 표의 열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수식이나 값이 포함된 셀에 대해 오류 표시기를 나타내고 오류를 수정합니다. 즉, 예제 3번의 문제는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수식이라는 범주의 오류 검사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두 번째 거를 체크하십시오.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엑셀 옵션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예제 3번도 여기서 끝이에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엑셀은 자, 스프레드 시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물론 엑셀로 자,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엑셀은 어쨌든 계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스프레드 시트 대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특정 셀을 참조하고, 그 참조된 셀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오류가 나타난 것을 표시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그 오류가 나타난 것을 색상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옵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수식에 관련된 옵션 자, 이것 또한 엑, 어, 모스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겁니다 예제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옵션 설정하는 거 하시게 되면, 못 쓰시는 문제 관련된,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